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터치 센서를 누른 횟수만큼 모터가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터치 센서가 누른 횟수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래서 프로그램 상에서 보시면는 여기 if문으로 터치 센서가 눌려 있냐 라는 명령을 주고 while문을 통해서 터치 센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형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while 문 아래에다가 변수의 값이 1이 증가를 해라 라는 명령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터치 센서를 눌렀을 때 변수의 값이 1씩 증가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용되는 모터와 터치 센서를 선언을 해놓고 여기 아래에다가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터치 센서가 언제 눌릴지 모르고 이 터치 센서를 누를 때마다 계속 일식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프로그램이 반복할 수 있도록 while 문을 작성하겠습니다. 어, 여기 while 문 안에다가 터치 센서가 눌렸다 라는 조건을 달겠습니다. 그 다음, 터치 센서가 떼질 때 1이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while 문을 작성을 하고 터치 센서가 떨어질 때까지니까 여기 위에 있는 조건을 복사를 해서 아래다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시간으로 약 0.01초씩 계속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while 문을 빠져나오면은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1을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터치 센서가 눌려있지 않을 때에도 우리 눈에 보여지기 위해서 먼저 여기 품은 위에다가 어, 화면을 깨끗하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다가는 변수의 값을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 좌표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 프로그램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0.01초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터치 센서를 누를 때마다 m 이라고 하는 변수가 일씩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m 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모터의 회전수, 그러니까 모터를 m 이 1일 경우에는 모터가 한 바퀴, 2일 경우에는 모터가 두 바퀴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터가 각도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변수에 있는 값을 각도만큼 곱해 주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가운데 브릿 버튼을 눌렀을 때 모터가 회전을 한다라는 명령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작성을 했었던 프로그램에다가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은 모터가 회전하도록 프로그램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다가 이제 브릿 버튼을 눌렀을 때 조건을 넣겠습니다 모터가 num이라는 변수에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도로 동작하도록 먼저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한 상태에서 이제 로봇이 정상적으로 num이라고 하는 변수만큼 회전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